반갑습니다 언양의 산신 노령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제 법당을 이제 오픈을 하고 점을 보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이제 다양한 사연 있으신 분들이 오시는데 점사 유목민이라고요? 해뭐 디지털 유목민처럼? <웃음> 이러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몇 가지 사연들을 보면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예전에 상업사 촬영기도 한참 하고 있을 때 그때쯤 오셨던 분인데 오전에 한 11시쯤인가? 오시겠다 그래서 준비를 해서 정사를 봤어요 사연을 듣고 이제 대화가 오고 가잖아요 오고 가는데 한 10분 15분을 들어보니까 이분은 엄밀히 따져서 점에서 어떤 해답을 원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뭔가 들어봤어 자기가 이미 답을 다 정해놔 이거는 이거고 이거는 이거다 다 정해놨는데 이 답에 대해서 내가 수긍을 하면 아, 맞다. 이러고, 수궁하지 않아. 아니라고. 그러면 똑같은 얘기 한 시간, 두 시간? 내가 그때 두 시간 반인가? 거의 한세 시간 가까이 점사를 봤거든요. 사실 점사 시간은 길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점사 시간이 길어지더라도 이게 뭔가 좀 그분이 받아들이고 뭔가 공감을 하면서 치유가 되는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뭔가 얘기가 다가가지가 않아. 그러니까 처음에 저희 할아버지가 우리 할머니도 아유 머리 아프다, 아프다 계속 이러고 있었던 거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아니 내가 사실은 산신도령 뿐만이 아니라 다른 뭐, 뭐 선생님 제자도 그렇고 선생님 제자 아닌 분도 있고 점을 보러 많이 다니는데 여기저기 다니는데 왜 점을 보면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다 저 사람은 저기 얘기했다 그런지 모르겠대 나는 그래서 점을 여기도 보고 저기도 보고 막 보면서 이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거를 딱모 봐가지고 그거대로 선택을 하겠다 그러는 거야 보살님 다른 데서도 전 보실 때 답답하다 머리 아프다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있다가 막 이러는 거야 왜 그런지 아세요 그러니까 잘 모르겠대 보살님은 뭐 점을 보러 오셨다고 하지만 내가 정해 놓은 답이 맞다라는 걸 확인하고 싶은 거야 의사한테 진료를 받거나 상담 받을 때 그렇잖아요 내가 아무리 잘 알아도 내 병에 대한 거를 상담을 받으면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걸 듣고 그 치료 방법 있을 때 하다못해 긴가민가 하더라도 한번 귀라도 기울여야 되는데 이분은 그것도 아니야 그냥 아니 내 말은 그게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계속 그 얘기하니까 정말 꽉 막힌 거야 답답하고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점을 보실 수 있는데 점을 보시더라도 최소한 점을 보러 오는 그 자리에서만큼은 내가 평상시에 가지고 있었던 마음가짐이나 어떤 생각에 대해서 의논을 하고 상담을할수 있지만 이것도 많이 안 하시고 점만 많이 보러다녀 결국에는 내가 제대로 상담받고 결국에 자기가 좋아질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점만 보러 다니고 성불 못 보면 소용없잖아요 점 보러 다니는 것도 결국에 성불 보려고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제발 이제 상담을 하러 오실 때는 내 마음을 조금은 내려놓으시고 상황이 다 다르고 내 입장이 다르니까 그래도 적어도 조금은 평소보다 조금 유하게 내려놓으시고 이 사람의 말이 맞는지 틀린지는 들어보시면서 대화하시고 이실력님이 이야기해주는 이 무속인이 얘기하는 얘기 를 들어보시고 판단해도 늦지 않단 말이에요 그 얘기 듣기도 전에 기다 아니다 다 정해놓고 답을 다 정해놨어 그러니까 제가 그때 이미에 뭐라 그랬냐면 그 보살님한테 그랬어 아니 너 그럴 거면 뭐하러 점 보러 왔냐고 점사비 안 받아도 되니까 가라고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 우리 할아버지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랬을까 점 보러 오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보러 오시는 분들이 선해 보는 거예요 저희도 결국엔 선구를 많이 보셔야지 저희한테도 좋고요 그분들한테도 좋은 거란 말이에요 기껏 힘들게 저 찾아오시고 다른 분들 찾아오셔서 좋은 말씀 듣고 본인한테 영향가 있게끔 돼야지 그러지 않으면 너무 슬프잖아요 상담을 받으러 오실 때는 얘기를 들어보시고 그때 가서 뭐 기다 아니다 판단하셔도 늦지 않다 모두 모두 행복하게 웃으시면서 기도하시고 성불보시는 그런 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언양의 산신도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잔은 비워져 있을 때 쓸모가 있듯 고정관념과 편견을 버려야 한다. 그것이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태도이다. 잔을 비워라. 무유가 브루스리